Double kill. Special point. Special point.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스 밸런스 그러게요. 어, <웃음> 그건 왜 제가 못 느꼈지? 그냥 그래서 다른 게 그래서 안 맞다고 생각한 건가? 목표물이 빡빡, 빡빡, 제한 시간 내에 빡빡, 완전 아, 뭔가 그러네. 옆 전방 하나? 이층 없어요? 이층 있다. 어, 피가 있더라. 어우, 상거리. 대고 하나? 어 상거리 없네? 뒤치기 조심해요. 놓칠 수도 있어요. 셔터 가고 싶은데. 쓰나? 네 아까 스나에 있었어요 끝에? 중간에요 중간이면... 원한데 그거? 셔터포가 나 일참삐하나? 일참삐하나? 어? 바전 뭐야? 셔터셋 아, <웃음> 셔터 세. 셔터 세. 광막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저도 어제 초반에 감딱 잡아야 될 텐데, 어제 초반에 진짜 잘 맞았는데, 카타연마 하나? 야잰마 포거나? 일장 삥 s 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대현님 만나세요. 뭐야? 야민님 안녕하세요어어어 어, 어, 잠깐만 우리 혹시 하클 야민님이세요? 저희 큰통 먹었어요. 오, 어, 이게 안 맞노? 옆으로 보나? 옆장 매진 봐? 옆에서 봐. 이층.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설했었구나 몰랐네. <웃음> 지금 설에는 잘했지. 지금 뭔가 집중력이 없어요 없어. 총, 총 쏘는 것만 딱 집중해야겠다 아 개, 개지는 소리가 좀 하여 뭐야 대치기 아이고 상거리 나온거 조심 반쇼 또, 또 왔어요 와, 상급반. 반 셔. 까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와,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낫네요. 아까 대개만 거 갔었는데 진짜. 차번 하나. 개고 하나. 개고 하나. 공범이네 1층? 아니, 1층. 전방 하나? 셔터 하나? 일샵이 나왔어요? 어허허허 <웃음> <웃음> 마우스가 안돌아가네 <웃음> 저다포하나 저도 짝띠 한번 가볼게요 짝꿍략해야겠 짝꿍많아요 리는데평 어, 포까지? 근데 직히 때 갔을 때, 안 지키고, 적배하나적배혀나 접해 아, 서 어, 아, 좁혀나. 아, 좁나나 아, 않구만. 같은, 편하게 막 아, 지않나만나 나가, 나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 나가, 나가, 나 나가, 나가, 나가, 아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나 포인트. 일창피 하나. 마셔 마셔.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하 예? 저일아 군이 제발 수 파이팅. 제발 할수 있다. <웃음> 이파 끝내야 돼요. 대구조심 옆에서 없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단디하는중 여비여비여비 여비. 여바나 여바나 옆 쳐들어 팀많은거같은데요 자, 팀. 자, 팀. 반시하나 빠진거 같아요 빠질게요. 큰큰 큰, 큰. 아 자, 거리 자기 또 세하네. 장거리인데. 와. 적로 사용이 좀 위험한데. 아 이게 뭐니? 모니... 상대가 뭐니 될 텐데. 아 적배예요? 톤도 큰... 어갔다톤 여어. 아이츠. 아, 이 아, 이 이거 찹하였이니다 아, 니다 이거 찹니다. 이거 찹니다. 이거 찹니다. 이거 찹니다. 이거 찹나다 이거 찹니다. 이거 여니다 이거 나니다 이거 찹니다. 이이 개물빨 셔터! 에어컨 온도를 넘어올리면 안되겠다 짝띵 포함기동 와나뭐 하냐 작동들 와씨두 발밖에 와아 에어컨도 좀 올려야겠다 아 이거 이길 꽁킬인데 날렸어요 와어 설마 어나 있어 어 위험했다 제이판 무조건 1면제사 고점 외전는지 그러면 여... 나이키 신발 신으셨나? 아, 조던인가? 여봐 나, 여봐 나, 은밥해요. 옆자리, 옆자리. 바나나 그거 제가 M 포 강의 영상 올려놨거든요, 형님. 그거 일단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반이다. 아, 어, 따라간네 울베 그러게요. 홍구년님, 안녕하세요. 개구조심, 야나 엄마페요, 엄마페요? 셔트셔터셔터셔터아 어, 이거를 나이스 밤성님 안녕하세요 응? 제발 이겨줘 제발 아 이거 어떡하냐 진짜 안전하게 해야겠다 손이 살짝 에어컨 온도 너무 낮췄더만 더워가지고 와 이거 에어컨 온도 너무 낮췄다만 지금 손이 열게 생겼어 <웃음> 머리 열이 있어가지고 좀와 더워가지고 개미 빠른 발 개구 조심 마셔서나셔터핑 옆 조심해야죠, 큰통. <놀람> 큰통 짤. 큰통 한 빼시네. 작대에 다멍댐이 두 개. 빙어나 빙두 개. 차디 포가나. 백호 형님, 어디시고? 셔터, 셔터, 셔터. 나이스 자, 이렇게 남았고 뭐 아, 3 0킬 20만원이요. 이 사기꾼 받아갖고 <웃음> 천천히. 아, 잊혔나옆 조심. 옆옆옆 옆. 간거 같아요 공 봉범이네요. 조심 아 이걸 다저올배 너이스 너이스 큰통 둘려 계삐? 큰통 셔터 안 보는데, 셔터들어왔다안죽어어도어안어 아 이거 뭐 잡았다 잠깐잠깐 언덕 작은덕 잠깐, 줘 아니 이거 윈실들때 마우스 왜이렇게 느려지지? 설마 뭐이 안되어 저는 아, 나이스. 아, 다행히 생명 연장. 어우, 쫄깃하다. <웃음> 파이팅 자, 큰돈 빠르게 한번요역조심 오케이, 30킬. 나이스! 이기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30개 성공 일단 오케이 아 어, 이제 좀 자신 있게 해볼까. <웃음> 나이스 I b e 스 i e v e me. I said, I s a 삼켤 돼야되네 옆옆옆옆옆옆식반식 나이스 아, 응. 나이스 오케이 미션 성공 와